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2021년도 팬톤에서 제시한 트렌드 칼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는요, 이 팬톤에서 제시한 칼라는요, 두 가지 칼라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칼라는 얼티밋 그레이 칼라와 또한 가지 칼라는 일루미네이팅 옐로 우 칼라입니다. 이 뜻은요, 바로 이 얼티밋 그레이 칼라는요, 회복력과 평정심, 인내심. 또한 Illuminating Yellow 컬러는 요 새로운 희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팬턴에서는 요 일반적으로 한 가지 컬러만 제시를 하는데요 올해에는 그두 가지 컬러인데요 저희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든 그 시기를 저희가 회복하고 또한 인내심을 가져서 이겨내자는 뜻을 전달하는 그 컬러입니다 네, 2021년도 이펜텀 칼라는요 저희가 산업 면에서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패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구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아니면 페인트 칠할 때그 칼라라든지 그런 쪽에도 많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미우미우라든지 베르사체 이런 패션 디자이너들이 벌써 패션쇼에 많이 이 트렌드 컬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그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두 가지 이 트렌드 컬러를 어떻게 하면 저희가 아름답게 옷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상 이 옐로우, 일루미네이팅 옐로우 칼라는요. 사실상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가방을 옐로우로 한다든지, 가디건이나 이 스웨터를 옐로우로 한다든지 해서 포인트로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코디를 하면 더 아름다울 수 있는지 사진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레이 컬러는요, 사실상 제가 예전에 찍은 그레이 코디 영상을 보시면 그레이에서 파생될 수 있는 그러한 옷 컬러, 옷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옷칼라에 대해서 여러가지 코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그걸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실까요 네, 팬톤에서 컬러를 정할 때는요 전문가들이 사회 현상과 대중 문화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컬러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 색상들은 인간적인 감정과 소비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펜톤이 제시한 올해의 그 색상은요 노란과 회색으로 희망과 회복이라는 의미 아래 다각적인 곳에 영향을 미칠 계획인데요 그럼 먼저 일루미네이팅 옐로우 즉 노란색으로 입었을 때그 그룹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다양한 소재와 스타일로 코디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 번째는요 새틴 에일라인 스커트와 스웨터와도 코디를 했으며 다섯번째 보트넥 원피스에 핑크 하일과도 잘 어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어 옐로우가 믹스 매치된 클러치백을 멋스럽게 코디를 하였습니다. 네, 상하 옐로우에서 다른 컬러와 믹스 매치한 사진들입니다. 이첫 번째는요, 노란색을 블랙 스트라이프와 브라운 캘리백과 골드 하일과 선글라스와 코디를 하였고요. 요즘 트렌드인 골드 체인 넥클리스와도 멋스럽게 코디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베이지 라운드넥 티셔츠와 베이지 하일과 코디를 하였고요. 일루미네이팅 옐로우, 즉, 노란색은요, 베이지 계열하고도 잘 어울린다는 것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화이트와의 믹스 매치입니다 상체 옐로우에 블랙과 믹스 매치한 코디입니다 모든 컬러들은요 블랙과 믹스 매치가 가능합니다 컬러 코디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요 가지고 있는 옷에 먼저 블랙과 코디 해보세요 첫 번째는요 하의는 진한 네이비 스키니진과 믹스 매치하여 코디를 하였고요 나머지 사진들은 블랙과 믹스 매치 했는데요 세련되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레이 빅 사이즈 머플러와도 멋스럽게 코디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플러는 굳이 모양을 낼 필요 없이 그냥 목에 툭 자연스럽게 걸치는 것이 더 멋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과의 믹스 매치입니다 이 노란색은요 진과의 코디가 잘 됩니다 이 노란색은 희망을 뜻하는데요. 진은 활동적이고 발랄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진취적인 사고의 의미도 내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희망찬 노란색과 진과의 코디는요. 한층 더 빛을 발합니다. 역시 노란색은요.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으로 전개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 빅토리아 베컴 이 입은 노란색 베스트도 아주 멋스럽습니다. 다음은 Illuminating Yellow를 상체로 코디하고요 하체는 u l t i m a e Grey와 믹스 매치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첫번째는 요화이트와의 기본 코디고요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는 전부 회색과의 코디입니다. 이 노란색과 회색의 조화가 잘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 옷을 회색과 매치하니까 좀더 안정된 느낌을 준다는 것을 사진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회색 옷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주시면 시대 감각에 맞는 멋쟁이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루미네이팅 옐로우를 하체에 사용했을 때 코디 방법입니다 첫번째는요 로맨틱한 노란색 레이스 스커트를 회색 옷에 믹스 매치를 하였고요 두번째는 블랙 하이넥 니트와 코디 포인트로 블루 클러치백과 핑크 하일과의 멋스러운 코디입니다. 세번째, 네번째는요 동일한 옷인데요. 커튼 소재인 미들라이즈 노란색 팬츠와 라운드 넥 티셔츠를 어깨 밑으로 내려서 더 발랄하게 연출을 하였습니다. 다섯번째는 실크 스크린이 들어간 라운드 넥긴 소매 스웨트 셔츠에 노란색 팬츠와 블랙 클러치백 블랙 하일과의 코디입니다. 이번에도 노란색과 회색과의 코디입니다 첫번째는요 네이비 바탕에 아이보리 하트 모양의 프린트가 들어간 블라우스에 옐로우 진과 토트백과의 코디입니다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는 노란색 하위와 상의 회색 옷과의 멋스러운 코디입니다 이 사진들은 옐로우를 이용한 다양한 코디 방법인데요 첫번째는 일루미네이팅 옐로 즉 노란색 토틀백과 멀티 체크 패런의 옐로가 들어간 남방과의 코디입니다. 두번째는 옐로가 들어간 부츠컷 팬츠와의 개성이 넘치는 코디 세번째는 옐로 드레스의 진 자켓과의 캐주얼 코디고요 네번째는 옐로의 블랙과 클러치백과의 코디입니다. 이 사진들은 다섯 개의 다양한 코디 방법인데요 첫번째는 트렌치코트, 두번째는 에코퍼 코트, 세번째는 에 A라인 체크 그 다음에 네번째는 에코퍼 코트의 블랙 부츠컷 팬츠와의 멋스러운 코디고요 다섯번째는 빅숄더 슈트와의 코디입니다 이번에는 옐로우가 트렌드 컬러지만 옷 입기가 부담스럽다면 가방을 포인트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모양의 가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포인트를 적용했을 때의 사진들입니다. 네, 첫 번째는요. 포인트를 가방에 두었고요. 두 번째는 가방과 신발, 그 다음에 마스크에 포인트를 주었고요. 세 번째는 가디건과 가방에, 네 번째는 스카프와 벨트 또한 가방에 다섯번째는 니트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포인트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거를 기초로 해서 옷을 잘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